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하실 분들은 이 케이블을 절대 사지 마십시오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작년 5월 4일날 HDMI 케이블을 구매를 해서 열심히 게임방송을 했어요 게임방송 도중에 갑자기 끊김 현상이 생기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제품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6월 29일날 구매했네요 그래서 제품이 지금 두개가 있거든요 C타입으로 4K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걸 샀어요 HDMI 단자가 있죠 여기 캡처보드에다가 꽂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른 제품에도 꽂을 수 있어요 여기 인단자에다 꽂으시면 됩니다. 반대쪽에 핸드폰에 연결합니다.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되었습니다. 연결해서 캡쳐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o b s 로띄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근데 게임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옆으로 돌려볼게요. 옆으로 돌리는 순간 이게 신호가 노 시그널로 잡힙니다. 잠시 후에 또 연결돼요. 신호가 잡혔다가 끊어졌다가 잡다가 끊어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.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게임하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단순하게 영화를 본다거나. 어 TV 시청을 한다거나 유튜브로 본다거나 그럴 때는 괜찮아요 화만히 놓으면 되니까요 이게 조그만 움직임이 있잖아요 끊김이 생깁니다 다른 제품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3일 전에 상품 받아서 동영상 보던 중에 먹통되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추천해 드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HDMI 케이블을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이 있으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